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어,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엠마오 그리고 갈릴리를 오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는 때부터 시작을 하죠. 자 어, 주일 새벽이죠. 우리 우리 시간으로 주일 새벽이에요. 자 이때 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 이게 날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있다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은 천사를 보고 또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날 때. 만나는 그 천사들은 이렇게 날개를 달지 않고 나오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큰 지진이 나서 이 돌을 지키고 있었던, 돌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NLT 번역을 보면요. 어,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기절한 걸로 나오죠. 자, 28장 6절에 보시면 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 사,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말씀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 28장 9절에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 실제로 여기에 등장했던 여자는 3명에서 4명 정도로 보여요 예수님이 만나서 안녕 이러신 거예요 평안하냐 이게 이제 카이론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안녕 여자들이 나, 여자들이 그때 놀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걸로 나와요. 크라테오라고꽉 붙잡는 거죠. 예수님 안 놓치려고. 28장 10절에 보시면은, 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가서 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내가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은이 예언은 언제 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식사 때 제자들한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일리로 간다 이 마,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오늘 밤에 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고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일리로 가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이 있고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게 약간 다르게 나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복음서를 보실 때는요 이게 지금 사건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생략이 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그런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지금 여자들 얘기만 마태복음에서 나왔죠 누가복음에서 24장에 보시면 은 여자들이 먼저 갔는데 어,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무덤이 빈무덤 상태가 된걸 보고 여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걸로 착각했죠. 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심할 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시, 하죠 천사들이 자 여기서는 어, 날개 달린 천사라는 얘기가 없죠 여기서두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봤을 때이 어, 천사들의 모습은 그냥 남자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안드레스라고 안드레스 듀오라그래서 그냥 남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빨리 들어가서 그 얘기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왔던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마리아, 요한나요한나라는 여자가 여기 한명더 있고요. 아마 이제 헤롯의 그 청직이 구사의 아내라고 돼 있는데, 귀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마리아, 요한나그 다음에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래서 최소한 한세명 정도 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 사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사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수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곳에 달려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곳에 세마포만 보였다 그랬어요. 자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을 시체가 만약에 가져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벗겨서 가져갈 리는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다시 그 숙소로 돌아가는 거죠. 자 마가복음의 16장에 보시면요. 이 여자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의 세사, 세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돌이 아주 심이 컸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 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6장 9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자이 막달라 마리아를 흔히 이제 창녀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 성경이 나오는 거는 일곱 귀신이 나간 여자, 일곱 귀신을 예수님이 축사해준 여자 정도로만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을 어, 따라다니면서 그 물질적으로 후원한 걸로도 다른 그 문헌에는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최초로 보였다는 걸 먼저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프로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증인들 중에서 최초로 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로맨이라는 여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 여자 형제였어요, 이모.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도 이모가 되는 거죠. 부활에 대한 첫 증인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이 요한복음에서 이 순서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순서가 되는 거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먼저 봤어요. 그 여자들하고 와서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달려가서 본 거예요. 근데 막 요한은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베드로보다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 이 얘기를 꼭 여기 굳이 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봤어요. 자 이거 베드로가 이제 숫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장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자, 예, 어 당시에 이제 시체를 쌀때 유대인들은요. 머리를 따로 싸고, 그 다음에 몸을 따로 이렇게 수건 쌌어요 세마포로. 자, 그랬을 때 머리를 쌌던 것과 이, 이것이 다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주 신비한 현상에 의해서 몸만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어, 누군가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딘가 이렇게 잘못 개에 있거나 아니면 펼쳐져 있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누가 시체를 싼 채로 가지 그걸 갖다가 그 그대로 그 알몸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에야 그리고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이제 보고 믿은 거예요. 이거 혹시 부활한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는 못한 상태였고요. 자, 그 상태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떠난 상태에서 여자들만 지금 남겨진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거기서 또 울고 있었어요. 무덤 밖에 서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 그리고 나서 뒤에서 봤는데 누가 서 있는데 그냥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그냥 동산지기가 이제 서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하고 마리아한테 다가와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네가 누굴 찾느냐.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못 알아봤을까요? 원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봤어요. 데오레오라는 동사로 지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것을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다. 에데이라 그래서 알아보지는 못했다. 이때 마리아야 할때 마리아가 돌아보고 다시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 알았던 거죠. 그때 이제 라피어 선생님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이때 이 마리아만 매달린 게 아니라 그 경배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들도 같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 예전에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 그 개혁되기 전에 또 어떤 성경은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만지고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여자들한테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여자들과 이렇게 몸이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내지는 어 마리아가 뭐 진짜 성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심지어 이렇게 그어 예수님을 그 비방하는 그런 반기독교 세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원어를 보시면요. 이거는 붙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자, 이게 마리아와 아까 말했던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발을 붙들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놓지 않겠다. 예수님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놔주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야 이거 놔라. 나 지금 아버지께 완전히 올라간 게 아니고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자, 무슨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들이어서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는 여자들과 무슨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여자들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 그 뜻으로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욕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 10편의 16편의 10절에 보시면 수월의 내용자 이는 주께서 내용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또 시편 4 9편의 15절의 내용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전의 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또 하나 이제 파수꾼이 관원이 파수꾼이 관원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 경비병 중에 몇 명이 들어가서 대제사장한테 알렸다 그랬어요 이제 성전에서 파견되, 파견된 경비병들을 말하죠 자 그리고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에서 파견된 그 경비병, 경비병들이 가드들이 가서 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군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때 도둑질 해러 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해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한테 퍼져서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때 그 돈은 은이에 은이었어요. 아르기레오스라 그래서 이제 은화를 주었던 걸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에서 엠마오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안바스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서한 31km 된 곳을 엠마오라고 이름이 비슷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좀 멀어서 왜냐하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제자들한테 돌아가는 데는 에 너무 먼 거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부고시란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엘 쿠베이베라는 이 지역, 예루살렘에서 한 11km에서 15km 되는 이 지역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으로 두 제자가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리아한테 보인, 보였죠? 그냥 그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마리아가 알렸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후에, 어, 이, 이들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어요. 그들 중이라 그랬으니까 이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과 같이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믿지 않고 시골은 자기들이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을 하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죠. 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은 어, 모르페라 그래서 다른 얼굴, 형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모양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마리아도 못 알아봤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몰라보게, 뭐, 모습이 바뀐 것으로 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뭐, 깨끗해지고, 뭐, 저기 세련돼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었다 그랬죠. 자, 부활하신 다음에 뭔가 이제 모양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였을 때 나타나셨을 때이두 제자가 다시 도로 엠마오로 안 가고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마가보음에는 기록이 되죠. 자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좀더 자세히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은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에 누가복음 2 4장에 보면 어,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이게 가리워졌다는 말은 이제 크라테오라는 것을 쓰는데 완전히 뭔가 잡혀가지고 아예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저기 당신들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고 물어보죠. 근데 이 사람 예, 그랬더니 이두 사람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건을 알지를 못하세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니 지금 야살은 예수 일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정말 믿고 바랬었는데 이 나쁜 사악한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불법 재판을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왜 당신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벌써 지금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에요. 사흘째. 근데 어떤 여자들이 글쎄 그것을 봤다고 하는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그 예수가 예수님이 사,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천사도 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솔직히 나도 못 믿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언을 풀어주시는 거죠. 즉 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했죠.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겠죠. 자 그랬더니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달랐던 거예요. 아직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분과 더 대화를 해야 될것 같은 필요성을 느낀 거죠. 이 예수님이 더 다른 데로 가려고 한것 같았는데, 강청에서 같이 식사를, 저녁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주시는데요.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때사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그 떡을 가지사 축사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자마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자 그때 사이 사람들이 아차 어, 그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이미 뜨겁지 않았냐 이 예수님이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자 그래서 이두 제자가 그 즉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열한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뭐 여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그곳에서 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모에게 보이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냐면 엠마오에서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찬도 하고 그 성경 해석을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어, 예수님이 시모을 만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시몬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지금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냥 만났다라고만 돼 있어요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도 만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다. 있는 몸이다. 새로운 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고요. 어, 이두 사람이 자기들한테 일어났던 일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죠. 이두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고 어, 시몬도 아까 봤던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이 있었다면 어, 봤던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죠. 자,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사람 나머지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 이...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을 하느냐? 내가 유령인 줄 아냐? 나한테 지금 손발을 좀 봐봐." 그리고 의심이 가면 만져봐. 자, 여기서 만져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제자들이 아마 만져봤겠죠. 더, 여기서 만져보단 말은 더듬어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터치를 하다는 거죠. 붙잡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번 내가 유령이 아니란걸 보여주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먹는 먹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부활하는 몸은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 그리고 구, 에, 먹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몸이고 그리고 같은 시간, 공간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자 공간이 있는데요. 모여있을 때 두려워서 지금 모여있는 곳은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 0절에 보시면 은이 닫힌 문 가운데 문을 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라고 이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몸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만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썩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이다. 놀라운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20장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도 똑같죠. 이건 에이레네예요. 엘레네. 에이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에이레네예요. 자 22장 22절에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때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이시죠. 나중에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임재할 그 성령의 임재 강림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표를 하신 거죠 시청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순간에 지금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순간에 제자 공동체가 변했어야 하던데이 이후에 제자 들의 그 행동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어 20장 24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8일 정도 지나서 도마는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 찾아오시죠. 그래서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한테 와서 네가 직접 한번 손가락을 넣어봐. 해서 손에그 못자국과 이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 이 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자,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도마에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 외경에 보면은 또이 도마가 다른 사도들은 전부 선교지로 가라고 예수님이 파송하셔서 가셨는 갔는데 이 도마가 안 가고 또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 노예로 팔아버였어요. 인도에. 이 도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순교하죠? 순교할 때 그가 그 마지막 한 말이 나는 예배한다요. 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의 유일한 예배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나는 예배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이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그 단행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제 다루, 다루고 나서 16장에 바로 이어서 어,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과 그 다음에 승천 장면을 몇 구절 안 되게 바로 요약해서 끝내버려요. 그래서 어 16장 15절에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어, 다니며라는 말이요. 포류 마이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라는 말이 어디를 여행하면서 다니다라는 말인데 같은 그 단어 안에 죽다라는 말이, 나이라는 말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다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닌다 이런 뜻이겠죠. 다니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 그 다음에 여기 만미는요. 그냥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믿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 정죄를 받는다 그랬을 때 믿지 않다는 아피스테오라는 말은요. 불충성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자는 카타크리노, 정죄받는다, 고발당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들 이런 표적 사인이 따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외워두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나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들. 어, 이 예수 님의 명령을 믿고 충성하면서, 그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것만 있었냐 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어 15장 5절에 이 개바, 즉 베드로한테 먼저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후에 열두 제자 나머지 제자들한테 보이셨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500여 제자한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요. 에팍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에팍팍스.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즉시도 있지만 at once 그래서 500여 형제한테 동시에 보였다. 여기에 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 매장한 사람으로 보았던 아리마데 요셉도 들어가고 니고데모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다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후에 15장 7절에 야고보한테 보이시고 모든 사도와 그리고 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인 나한테도 보였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주 중요한데요. 빌라도의 그 보고서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보고서는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 중인 거고요. 그 외에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보내는 빌라도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어마어마한 함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디오빌라도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세프스 유대 고대사 이 사람도 역시 그 유명한 그 역사가로 알려져 있죠. 여기 기록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어,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인사의 청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라고 지금 어, 요세프스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 그리스도 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본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남아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였던 그 타키투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크리스차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안장된 사실 자체. 이제 죽은 게 확실하니까 매장이 된 거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 반란 공모죄로 자기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데도 가서 시신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이거예요. 자, 이 무덤이 처음에 발견됐을 때 남자들의 이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 죽음과, 만약에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지어내려고 했으면 먼저 여자들의 이야기부터 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증언 그대로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빈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수천 가지가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순교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다는 건 불가능하죠.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를 했어요. 자, 다 순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거의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어, 교회가 부흥했던 것,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마포 있었죠?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 그것도 역시 그 부활의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4월 만에 예수님이 그 부활했다는 그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자체의 증거 또는 구전, 기록문서, 빈무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어 가장 어또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왜 숨쳐갔다고 말을 하냐 이거죠.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러면 훔쳐갔다는 말을 하지 않겠죠? 자,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사실은 진실을 증거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까지 3일간 어디 계셨을까? 자, 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냐에 대해서는, 어, 물론 당연히 이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것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그 3일 이전에는 사람들이 가끔 죽어, 맥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적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가끔 이렇게 막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내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죽었는지를 판정하는 데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이거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아주 난제라고 하는 부분들만 한번 지금 살펴볼게요. 이것은 신학자들도 그리고 대부분의 그 주석가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고 어, 루터도 예, 사실은 주석을 해석을 포기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여러가지 해석을 좀 살펴보면서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은 5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덤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와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23장 43절에 이건 지금 사건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날 죽은 강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어디 있었다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어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요 어, 그가 그때,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원문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어, 가서 라는 말이 포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만민에게 너희가 가서 할 때도 이게 쓰이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가끔 이 단어가 쓰이고요. 어, 어디를 어 죽을 때도 쓰여,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육체로는 죽어서 영으로 그곳을 간 거예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선포는 여기서 캐리소라는 말을 쓰는데 설교 또는 가르치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옥에 있는 영들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분명히 원어에서도요. 이 옥은 감옥이 맞아요. 프리슨. 그니까, 필라케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삼경, 사경 할 때, 옥을, 감옥을 보초선 때 하는 그 경으로도 쓰이죠. 자, 옥은 옥인데, 옥에 있는 영들은 그럼 실체가 뭐냐, 이거죠. 자, 이 낙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있었던, 성, 구약의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졌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율을 보면은요. 같은 층에 구렁텅이로 이렇게 녹, 갈라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음. 그러니까 한 구역 안에 어떤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쪽은 불꽃으로 괴로워한 쪽이 있고요. 하나는 아브람 품이라고 해서 덜 뜨거운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 이 부자가 갔던 곳은 이 음부, 불꽃 가운데 있는 음부였고 거지가 갔던 곳은 아브라함 품, 음부는 음부인데 그 안에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보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 품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낙원이 되었다 해석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음부 안에 수월의 한 구역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품이 이동을 하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해석을 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일반 어 최근의 그 해석이고요. 어또 하나는 이제 신약 외경을 보시면은 신약 외경의 그니고데모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고로 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 외경이나 위경의 그 차이는 뭐냐면 이제 어 저자가 이제 분명한가 아닌가 또는 뭐 시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경에 있는 것들을 뭐다 받아들이고 믿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주석을 참고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난제가 있거나 모르게 되면 은 주석을 참고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동시대의 사람이 쓴 그런 주석을 또는 신학책을 참고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와 비슷한 문화권에서 쓰여진 이 외경에 해당하는 이 문헌들을 참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본문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 외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이 이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디오 빌라도 행전 또는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달렸던 강도들의 이름도 나와요. 왼쪽이 제스타스였고 오른쪽이 다마스, 디마스였다. 자 그리고 어 아리마대 요셉이 예, 유대인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묻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 석굴에다가 가두게 돼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이 어, 요셉을 탈출시켜요. 이제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의 아기 때그 성전에서 만났던 그 시무원이죠. 자, 시무원과 안나가 축복을 해줬을 때그 시무원이 대사제였다고 여기는 나오고요. 그 시무원이 아마도 이제 SNFI 대사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무원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두 아들이 죽었었는데 그 아들이 이때 그 예수님이 그 부활 사건 때 부활이 있었던 잠깐 살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명, 어, 두 명이었다 이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카리누스와 렌티누, 렌티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또 이렇게 신문을 할때이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냐면 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3일 동안만 살도록 허락이 됐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어, 다시 이게 사라졌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 동안 어디 있었냐? 자기들은 그 암흑 속에 그 음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부에 그 아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어 완전히 뜨거운 곳은 아니었죠. 근데 그곳에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있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지옥으로 들어왔어요. 지옥을 담당하던 당시에 그 지옥의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죽음의 대장인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자, 죽음의 왕인 사탄은 이제 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를 내가 이제 잡아와서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영접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옥의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그래서 아니 그는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사탄이 얘기하니까 아니 만약에 그가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으면 그건 당신이 함정에 빠진 거다 라고 지금 이 지옥의 왕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지금 그 함정에 빠진 것처럼 당황한 모습이 나와요. 천둥이 치고 강풍 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왕들은 문을 열라. 영원한 물들, 문들여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영혼이 떠나실 때그 직후에 지옥을 향해 들어가셔서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왕이 너무 두려워서 사탄한테 도대체 당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어,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망하게 됐다 하면서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 문을 열라고 큰 소리를 부르고 결국은 어, 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술 수 없었던 족쇄들을 부수고 구약의 성도들,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그 구약의 성도들을 이끌고 그리고 지옥의 왕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들을 데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갔다라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모든 성인들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부터 위로 올라갔다. 자 그리고 그가 죽음이 정복되었으니 이제는 내 십자가 힘으로 생명을 누리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그... 그 시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었던 십자가 이후에 3일간의 행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어,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떤 해석에 의하면 노아홍수 때 멸망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의, 영이었다. 그래서 그, 사,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들마다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한번 죽으면 복음 듣고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죠. 죽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노아 때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실제로 예수님이 문맥상 시제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가는 거지 노아 때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어, 이거는 그 범죄에서 오게 갇힌 영들한테 예수님이 그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해석이다. 자, 근데 이거는 또 유다서 1장 6절에 의하면 범죄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두시는 거기 때문에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 복음이나 이런 외경을 참고로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이 지옥 하데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지옥 왕한테 사망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의 대기장소였던 아브라함 품에 있던 성도들을 이끌고 셋째 낙원,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이동시키셨는데 중요한 건이 사건은 단한 번뿐인 십자가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물론 이것도 역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위촉은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성도들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때의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 낙원으로 갈수 있는 시간이 길이 열렸고 어그 이후에 이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죠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또 하셨고요 자왜금 갈릴리로 갔을까 자이 제자들한테 보통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냥 가서 이렇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간다 그래서 다시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걸로 보면 그냥 일상에 바로 주저 앉아 버린 이 제자와 사도들의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걸로도 보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그 동안에 아무것도 안할수없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고기라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갔던 사람들은 일곱 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이게 다 갈릴리 출신의 그 어부들 출신들이었죠. 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어, 세베데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들이 갔는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 새벽녘쯤에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또못 알아보죠 어, 자 21장 5절에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란 말은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친근해서 할수 있는, 있는 말이고 실제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고기가 있느냐 없다 그래요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랬더니 그러면 잡을 거야 그때 잡히자마자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야 이거 주님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뛰어 달려가죠.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한 어, 실제로 50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 원어를 가지고 보면 한 100m 정도, 그러니까 91m 정도가 나와요. 한 100m 정도를 막 지금 그 물고기 그물을 갖고 이제 끌고 와서 육지까지 그것을 놓고 봤더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수풀 위에다가 생선 놓고, 수풀구이를 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레슨이 있게 되죠 자, 고기는 몇 마리나 잡았는지 보시면, 큰 물고기라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자, 익티스예요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공생의 1년 때였죠. 그때, 어,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이 고기가 안 잡히다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 21장인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기서는 옛날 이름으로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시면 은 이게 이 사람들도 되고 이것들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너 물고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뭐둘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대답을 어,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원어가 아가페였고 대답하는 것은 필레오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해석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였는데 어, 베드로는 좀더 낮은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문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선, 그, 내 양을 먹이라, 어, 이것도 보시면은, 내 양은요, 어, 어린 양이죠, 먼저. 그래서 아르니온이라고 해서, 이거는 새끼 양을 말해요. 새끼 양을 보스코, 먹여라, 먹, 뭐, 실제로 먹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 16절에 보시면은, 어, 또한번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역시 아가페로 물어봤을 때, 어, 다니, 에,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그 때는 내 양을 치라 그랬을 때는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좀더 잘한 양이에요. 새끼 양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양인데 그 양을 어, 이때는 치다라는 말은요, 어, 포이마이노라 그래서 어, 이것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ake care. 그러니까 보살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보살피는 거죠. 자, 그런데 21장 17절에 보시면 또한번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는요. 필레오로 물어봐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이쯤 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죠. 왜 자꾸 물어보실까? 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했으니. 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근심하다는 말에는 찔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에 이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똑같이 베드로는 일관적으로 필레오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근데 물어보시는 게 필레오로 또 물어보시죠. 자, 필레오로 물어봤을 때 필레오로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을 때 프로바톤을 먹여라. 이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다 자란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 베드로를 베드로한테 이게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것은요. 이게 필레오냐 아가페냐를 떠나서 우선 사랑이라고 물어보신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저, 어,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어요. 그럼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건 뭐냐면 지옥을 걸고 내 구원을 걸고 한 거라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나는 지옥갈자다. 내 영생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 구원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이 저주가 실제 베드로한테 있었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이것을 저주로 풀지 않으면 베드로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사역도 당연히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부터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세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번 부인하면서 베드로한테 걸렸던 이 저주를 풀어주셨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너는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 아가페라는 것이 필레오보다 더큰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필레오가 더큰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가페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할때 공통적으로 계속 쓰였어요. 그런데 이 필레오라는 것을 여기서 굳이 쓰신 것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설교 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개명은 의 네세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관계다. 필레오. 그래서 피, 너, 나 필레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필레오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을 의미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친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레오라고 고집해서 말을, 고집스럽게 말을 했던 거고요. 주님은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역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데, 가장 큰 사명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양, 자란 양을 먹이라, 성숙시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새끼양이든 어린양이든 보스코로 시작해서 보스코로 끝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장을 시키고 새끼양들을 성장을 시키고 자란 양들을 또한 성숙시키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자, 성숙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보스코라는 말에는요.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시키고 성숙시켜라 양들을 그 뜻이고요 포이마이엔노는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른 진리, 성도들을 바른 진리,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죄로부터 구별시켜서 그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맡긴 이 양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나를 필레어하는 것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레슨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랑이 뭐라 그랬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게 가장 그거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그랬지? 이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은 다음에는 네 팔을 벌리리니. 저럼 십자가로 너도 너의 목숨을 버리게 될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필레어하니까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보시면 은 What kind of death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죽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 네 팔을 벌린다 그랬으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죠. 거꾸로 달린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함께 같은 길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한테 따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와 같은 길에 있으라고 따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이 듀테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와라, 와서 모여라 이런 뜻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나와 같은 길에 있어라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이 지죠. 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맡기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어, 일반적으로 감남산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감남산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있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게 이제 40일 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직후, 직전, 후직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열한 제자한테 맡기신 사명이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가, 여기서 가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다는 의미의 포오 마이에요. 가서,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자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죠. 제자로 삼아. 자, 제자삼다. 마티에 투어예요. 아주 중요해요. 제자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가다는 것과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까지?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란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 한 문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가고,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내가 너희한테 이 천국 복음을, 분부한 모든 것은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을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내가 명령한 것은,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러면 카인데요. 이게 영어 번역에 대문자로 쓰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명령문 다음에 e 드는 그러면이에요.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라는 조건문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앞에 거는 빼고 맨날 이 뒤에 것만 예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데가 틀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때는 조건문이에요. 언제? 이 앞에 있는 지상명령을 할 때예요. 그 지상명령은 뭐다? 목숨을 걸고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유효한 거다.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뭐가 돼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자, 예수님이 먼저 어, 제자들한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어, 알고 보고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못 깨달았던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대로 깨닫게 되지만 자 24장 46절에 보시면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이 고난받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는 대로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24장 47절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에 지금 기록이 돼 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바로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요나서의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죠.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그렇게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삼일 동안 어, 땅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지금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사야 구약의 모든 예언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여서에 보시면 이사여서의 2장에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자, 예루살렘 산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고 에스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이 36장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나라 사람이 알리라. 그때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스가랴서에서도 생수가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게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라그 예언의 성취예요. 자, 24장 48절에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다. 그러니 14장,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은 이 자체가 순교자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건 뭐예요? 지금 이 약속이 다 성취된 것처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제자들한테 이 명령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기다리죠. 자,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위로부터 옷 입혀지는 것. 엔디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감남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부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승천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 하늘로 올려지사라는 이 동사는 아날람바노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이이 이 동사는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 천사들이 와서, 야, 뭘 쳐다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다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우리한테 오실 거야. 너희들한테 그대로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늘로 올려지신과 같은 그 동사를 써요. 아날, 아, 날람바노 그런데 누가 보금에는요. 이 배단이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당연히 이제 감남산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감남산에서 올라가실 때 이때는 아나페로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는 들어올리다 올라가다라는 다른 동사를 써요. 자, 하늘로 올려지실 때이 아나페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시면요. 올라가실 때에 이 올라가실 때와 이 하늘로 가심이 포리마이예요 가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요. 포리마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공중으로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렇게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그 얘기야. 그 방식, 매너. 여기 트로포스라 그랬죠. 그 방식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어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에 바로 나오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될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 승천 장면도 역시 시0편 68편, 18절에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내가 너희한테 약속했던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어, 이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에 힘썼고요. 자 40일 동안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40일 동안 계셨다가 40일 만에 지금 승천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까지는 며칠일까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요 6월절에서부터 사, 이 초실절 이후에 어, 49일, 50일이 지났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9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십여일 정도 있다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한 십여일 동안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합심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실제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낮 시간이, 이 시간이 이제 제3시니까 오전 9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상황이 아닌데 이 오전 9시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놀라운 설교를 가지고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거다. 누구든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내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다이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거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이 예수를 성경에 예언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이 어마, 이, 이것을 보고 있었던 6월절에 모였던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때 구원의 방법에 대해 회개하고 침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내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자이 사건 이후에 침례를 받은 자가 3천명이 넘었고 이것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서 이성령모 뭐죠?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의 증인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복음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몇주 동안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봤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사복음 전체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평생동안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나가야 할 말씀이란 사실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 마침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 애타게 기다리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만지고 볼수 있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와 같은 생리현상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같은 말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기쁨과 슬픔, 분노, 그리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되려고 오신 그 목적은 다름 아닌 6월절, 도살되는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자신이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죽음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치며 애원하던 부르짐도 십자가상에서 온 세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끔찍한 죄에 대한 진노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부르짖음조차 철저히 외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요? 왜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하나의 오점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그 죄값을 치르고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그 교만죄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중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편협하고 부당한 분으로 보이게 하는 시대의 뒤떨어진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권세 아래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몇 명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위로우심에 합당한 죄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비용,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도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이후 주어진 부활, 다시 살아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죽음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셔야 만 했습니다. 초막절 번제단에 뿌려지는 실로암 생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죽음으로 바쳐질때 생수의 강 살리는 영 부활의 영 성령께서 뿌려져 그를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 썩지 않는 하늘의 형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지옥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 에덴에서부터 이제까지 인류를 옥죄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자들, 지옥의 왕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불법을 행하게 되어 결국 그 권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통같이 지켰던 지옥의 권세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성도들의 부활, 그 장엄한 서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약속대로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지옥의 권세를 대항해 계속해서 땅에서 싸울 강력한 군대, 교회를 세우시고 남은 전쟁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와 지옥의 권세 사이에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끝이 날 것입니다. 군대가 전쟁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곧패배요 패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군대의 총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 천국 복음의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대인 교회가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그 군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사 이기는 전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는 승리의 군대가 되느냐 아니면 패배하여 또다시 죄와 사망의 비참한 포로신세로 전락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지상명령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승리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천국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지키고 행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울 때 시작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의 모든 생애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예언 또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군대의 대장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그대로 따라 온 열방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가 살리는 복음,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으로 마침내 생명을 얻는 이기는 자들, 부활의 군대가 되시길 다시 오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